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? 뭐 예수님의 부활, 다시 태어난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요 죽음까지 네. 가셨다가 거의 부활하신 네.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그럼.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네. 직접까지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네. 네. 이무희 작가님 수필가이시고요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전자책을 여섯 권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너무 감동이어서 직접 모셨습니다 지금 대구에 계신데 화상회의로 인터뷰를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.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<웃음>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신데 야. 큰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암도 네. 두 번이나 또 수술 받으셨죠?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뭐였나요? 첫 번째 수술은 신장암이었어요. 하... 콩팥, 네네. 얼마, 뭐, 책을 봐서는 뭐, 거의 시안부 인생이셨던데? 병원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진단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수술하고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사람이 오만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. 진단을 잘못 내려서 저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하다가 우리 남편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, 그, 괜히 감사한 일을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쁨도 줄어든다고 감사한 마음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찾자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. 네. 신장암,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. 아이가 어렸을 때, 암 진단을 네. 받았을 때, 어느 엄마나 누구나 아이들 얼굴이 선할 거예요 본인보다는 저 아이들을 네. 어떻게 하나 그때가 아이들이 네. 몇 살이었죠? 그때가 작은 아이가 10살이고 큰 아이가 13살이니까 아이고.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었어요 제아이가 38이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때였죠 38세에 신장은 말기 네. 와우. 근데 특이한 건 제가 이렇게 모신 건 책을 네. 봤더니 보통 네.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 너무너무 네.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남아있는 네. 시간 동안에 뭔가 쉰다든가 뭐 산으로 가서 뭐뭘 자연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모희 작가님은 공부를 하셨어요. <웃음> 암 말기 아, 수산부 환자가. 아, 안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노인 식구들이 뭐 울면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막상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라도 남겨주면 엄마 이미지를 떠올릴 때 함께 공부한 그 기억으로 그래도 좀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만만치 는 않았습니다.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?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. 그때 당시에 하신 공부가? 저 여기 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제일 어려운 걸 암보다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암보다 쉬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공부가 물론 좋아서 하신 거라 그렇지만 영어영문학 그것도 야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더안 <웃음>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, 어떻게 건강은 또관그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게를 하고 또 그전에는 남편이 공장하는 걸 돕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작아서 그게 제일 후회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딱 아이들이 습관도 고칠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렵긴 했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, 그 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뒀기 때문에 보석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보석 용어라든가 시계 작동법을 알려니까 영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윤 선생 영어라고 있는데 그걸 집에서 일주일씩 와서 하는 거 그거를 시작하다가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성문영어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학원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사실 그 학원 선생님들은 엄마가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. 시험도 안 치게 하고 이래서 저는 그 간식을 내가면서 시험을 치렀어요. 그래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다른 것보다. 저 생활하고 다른 거. 애들이 또 좋아하고 애들이 또 엄마가 기뻐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걸 자꾸 찾아서 하게 되니까 점점 더 공부하는 쪽이 더 재미있고 희망이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을 모으고 뭐 재테크를 하고 또 돈을 모아가 어떻게 하고 옷을 잘 입고 이런 게좀부 부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일 가치 없는 일이 그 경제적인 데 집착하는 거였더라고요. 그 후로 저는 이거 모든 걸다 내놨어요. 통장이라든가 보험증권까지도 싹다내놔고 남편이 관리하게 했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일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쪽이라면 다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사회 생활을 하려면 좀 얼굴이 밝아야 되겠다 싶어가 시작한 게 공부하고 꽃꽂이 시작한 거. 꽃, 꽃을 보면 좀, 좀 즐거우니까 우리 집 거실에나 방이나 꽃꽂이 가게까지도 꽃꽂이를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다른 꽃꽂이를 하고. 그리고 뭐, 사실 이 학생들처럼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학점을 겨우 통과할 정도가 돼도 그래도 좋았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줬습니다. 저 스스로에게 네그이이 부인님이 살아온 세월이 네. 어,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고 막 힘들어서 네.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싶어요. 팔 남매의 만 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는데 네. 보니까 그 다섯째 여섯째 시동생을 25일 간격으로 치는 거예요. 맞아요. 네, <웃음> 그것도 맞아요. 거의 부모처럼 잔치 음식 다 준비하시고 집안에서 땀셨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거기에 또 남편과 하는 보석 가게를 또 같이 도와주고. 예. 네. 이러다가 보석 가 망증이 걸린 거죠. 네, 네, 네. 어, 그 다음에 신장암이 걸리고 자궁내막증이 걸렸다고 그것만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병원에 와서 종합검사를 하고 이럴 시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종합검사를 받으니까 신장이 완전히 이렇게 물룩 나오고 보통 신장이 한 두, 400g이라고 하는데 600g 넘게 크기가 크고 새카매했어요. 아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. 그날은 제가요. 음, 퇴원하고 또또 다른 데 병원에 검사를 한번더 맡아보니까 똑같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용기가 안 나서 날비를 맞으면서 그 저희 집이 달서구 쪽인데 그 주변을 한 바퀴 삥 돌다가 어두워졌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. 식구들을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그때는 뭐 38세 나이예요 정말 네네.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그 분풀이를 네. 아버님한테 시아버님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 아버님이 저를 결혼하도록 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아버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둘이만 음.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은 짐을 지어 주셨는데 제가 이성적으로는 그게 계속 이, 맞으라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 아마 수술하기 전날은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 것 같아요. 음. <웃음> 그래서 아,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막 링거 하고 뭐다단 상태에서. 아버님,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시간에 수술 한 시간 전에 도착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암정불정 아버님한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진땀 흘리면서 대들었어요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게 정말 수필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방네 우리 아버님한테 대들던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게 생겼습니다 <웃음>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. <웃음>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저에게 많은 위로의 전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. 그런데 <웃음> 한그 서울에 계시는 한 화백은 저에게 화선지에 붓글씨로 그림하고 그 화선지 에한 석장쯤 되는데 저의 이미지를 그 작품을 보고 저의 이미지를 상상해가 글로 하고 또. 그 그림 그한 점을 보내 오셨어요. <웃음>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때 그거를 보시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보다 낫다고 얘기하셨어요. 어쩌면 이렇게 내네 마음을 우리보다 더잘 아느냐 이렇게 가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그때부터는 저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글로 써보자. 그랬는데 그게 정말 작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 스, 선택,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. 그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다른 네. 길로 가셨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좋은 글이나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겠죠. 근데 어쨌든 선택하신 그러면, 거잖아요. 그 투병을 네, 나는 건강을 공부를 풀었고.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특히. 건강에만 생각하고 원망하거나. 슬퍼하고만 있었으면 아마 건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던 일이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알았어요.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. 음. 저, 오래 살려고 한게 아니라 오래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래 살게 되신 네네. 거예요? 네네. 오래 살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, 그후로 지금 20, 아, 25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, 우리 아들이 12살, 아, 8, 90, 10, 10살 때인데, 지금 서른아홉이에요 그니까, 러그 시작은 기,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병마하고 내차례나 네 싸웠지만, 그럴 때마다 제 글에서 보면, 삶의 전환점 한번더 찍고라고 적어놨어요. 슬프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. 음, 그... 이첫 번째 글에 보면 이제 고장난 시계라고 네. 시작을 해요. 이 책을 보면 네. 또 네. 보석 가게에서 시계 수리까지 같이 하셨으니까 웬만한 네. 시계를 또 고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을 이제 늘 고치던 시계, 시간이 멈춰버린 네. 것 같은 시계라고 네. 보고 오히려 네. 마음을 비우고 그래 남은 인생. 네. 아이들과 공부하다 죽자. 네, 맞아요. <웃음>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살았어요. 네. 야, 네. 진짜. 아이들도 굉장히 또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할 거예요. 다. 어땠대요? 아이, 아이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냥 저희들은 그냥 엄마 자체에 그냥 살아있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, 저희들한테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요. 그냥 그대로. 그대로, 그냥, 그냥, 그대로 사시면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저는 그냥, 그래도 아쉬움이 좀 많아요. 아이들한테 그, 그냥 습관 정도 보여주려고 생각했지, 요즘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뭐,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. 그게, 약간의 후회라면 후회인데, 그렇게 많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후회하진 않아요. 음, 제가, 어, 요, 녹화 전에 쭉 글도 네. 읽어보고, 이무이님 인터뷰를 해봐서, 자식들이 얼마나 이제, 흔히 뭐, 어, 주관적일 수 네. 있지만, 정말 잘 키우셨어요. 네. 자식들이 오르고, 바르게 잘 키우셨고, 남편과의 또이 관계도 상당히 좋으신데,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, 그, 아, 자식들과의 네. 에피소드, 남편과의 에피소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들려드리려 그래요. 그래서, 아, 네. 어,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, 이모님을 네. 통해서 아마 힐링도 되고 또 공감도 네. 되고 위로도 네.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몸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게 네. 좋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모님과 네. 다시 사는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